화면을 한번 봅시다. 영양학 및 생화학의 문제 수가 몇 문제가 나옵니까? 60문항이죠. 1교시6 0문항에이 부분의 특강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특강에서 잡혀져 있는 영역이 뭐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그 다음에 생화학,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자 생화학 부분에서 다룰 부분은 어 일단 오늘 하루에 다 다뤄야 되지만 이 부분, 다른 영양영양 뭐 영양 쪽은 영양 쪽에서 해주고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그다음 에너지 대사 네 파트인데 사실은 이네 파트가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입니다. 양도 많아요. 그데 오늘 문제면 문제 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진짜 중요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다 문제를 못 풀었다. 못푼 부분은 기존의 유튜브에 내가 올려져 있는 그런 자료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서 개요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자, 개요 자, 이 부분이 항상 지금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천, 아니 2020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자, 개정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권장 섭취량이라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는 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뭐등 이런 섭취 기준이 나와요 나이별로 남자 여자 별로 정상적인 사람과 아니면 임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한국인의 섭취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그걸 정리를 한번 하자. 이 말인데, 자, 1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고 가자. 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중, 자,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값으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더해서 정한 값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답은 권장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 자, 그러면 권장 섭취량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평균 필요량이라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평균 필요량을 구할 때, 그 모집단으로부터 나와 있는 표준 편차 값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필요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 하루 1일 필요량을 촥, 이렇게, 어?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면은, 예로서, 예로서, 천명을 모집단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필요량 순서대로 착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중앙값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값이 아니에요. 중앙값. 중앙값에 해당되는 값이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 얘기는 평균 필요량은, 그 대상 연구집단의 그 집단의 절반만이 충족되는 필요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오뭐 어떻게 보면은 절반? 아니요 절반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모집단의 중앙값이야 중앙값 평균값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이제 중앙값이 얻어졌고 그 값이 평균 필요량이고 그다음 편차가 구해집니다. 그 편차 값이 구해지면 편차의 두 배를 더하면요, 두 배를 더한 값이 지금 얘기하는 97.5%의 사람이 충족되는 양입니다. 이걸 권장 섭취량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자, 평균 필요량, 그 다음 권장 섭취량 그 다음 나오는 게 충분 섭취량이 있고 상한 섭취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충분 섭취량은 어떨 때 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앞쪽에 이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값이 존재를 안 하면은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구하느냐 만약에 그 어떤 영양 성분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과량을 모았을 때 어떤 해가 존재한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때는 상한 섭취량을 정해줍니다. 자, 지금 얘기했는, 자,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 가지고, 이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3번 문제도 마찬가지네. 보세요. 자,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에 무슨, 무엇으로부터 산출한 값이다. 그 무엇이 바로 중앙 값입니다. 평균 필요량이 대상 집단의 필요량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중앙 값, 중앙 값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됐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영양도 건너뛰고 이거는 영양 쪽에서 조리 기초영양, 고급영양 쪽에서 다뤘다, 다뤄줬을 것으로 보고 대사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사, 대사. 자, 문제를 보는 것이 지금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문제 풀면서 풀면서 정리를 할까? 자, 몇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탄수화물 대사. 자, 에너지를 얻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가 자, 간에서 간에서 포도당이 산화될 때 호기적 조건에서 생성되는 ATP와 혐기적 조건에서 생성되는 ATP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ATP 포도당 한 분자가 한 분자가 자 혐기적 조건에서 생성되는 ATP는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이몰 ATP 뿐입니다. 물론 이몰 NADH도 나오지만 그 나왔는 NADH나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자, 일단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첫 단계 해당 과정에서 ATP는 EATP 이 몰이 생성된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미토콘드리 안으로 다들어가서 가서 ATP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ATP는 얼마 몇 몰이냐 자, 간신장 심장 간심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심신이에는 총32 ATP입니다 총32 ATP가 호기적 조건에서 생성됩니다. 그 다음, 뇌 골격근에는 30 ATP가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호기적 조건과 현기적 조건에서 생성된 ATP 수는 어디에서 간에서 얻습니다 그러면은, 자, 32대 2입니다. 그러니까 16대 1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간이 아니고 뇌 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혹은 골격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6대 1이 아니고 15대 1이 돼버리죠 그죠? 자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문제는 내가 기억해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은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 자. 그다음 2번 문제 포도당 신생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포도당을 만드는,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글루카곤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촉진되고, 인슐린에 의해서 억제됩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OX 분명히 뚜렷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에, 뭐 생화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에, 생화학이 맞추기가, 단 맞추기가 참 쉽습니다. 생화학이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영양이 조금 그저 아주 쉽게 느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생화학 만점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가능하면은 좀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화학이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어? 그래도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 심지어 뭐, 의사들도 그거 모르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문제를 위해서는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놓치면은, 다른 데서 그렇게, 네, 참 점수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 느 정도 이상은 합격, 아니, 합격되는데, 애로점이 없게 점수 확보를 좀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자, 4번부터 나오는 게 전부 해당, 해당 과정입니다. 자, 해당, 해당. 에, 몇 번까지가 해당 과정이냐 하면은, 저 뒤쪽에 가서, 어, 계속됩니다. 음, 계속되어 가지고 20, 19번까지가 전부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 자, 이 해당 과정이 여기에서 한 문제 맞혔다 틀렸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해당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에너지 고에너지 인산화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 에너지를 가졌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이냐 이 말입니다.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계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요. 은 이거는, 자, 여러분, 눈치만 빠르다면은요. 눈치만 빠르다면은, 보세요. 자, 인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 3, 인산이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그러는 건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벌써 눈치로 봐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설명해 있는 부분 보세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에너지 인산화물에는 자, 이겁니다. 포스포 에놀피루베이터. PEP와 1 3 d i p o s p o r g l y 가 있다. 1 3 d i p o s p o r g l y 를 우리말로 했는게 그리세린산, 1,3-2인산 그런겁니다. 그 다음 5번. 해당 과정에서 알돌라제라는 효소가 알돌라제가 작용되는 저 기질은 뭐냐? 알돌라제가 어디에 작용되느냐? 자, 답은 3번, 과당 1, 6, 2 인산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10단계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다 이해, 다 외운다는 것은 어렵다. 그 중에서 중요한 그 단계의 반응은 좀 이해를, 그러 그러니까 이해라기 보다 좀 머릿속에 담아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6번이 해당 과정에서 당질대사에서 해당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얘기야 그러면 어디 뭐가 틀렸는지 자, 답을 보고 나머지는 틀렸는데 틀렸는 거왜 틀렸는지 잡아내자 아시겠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포도당이 분해되어 피로부산을 생성한다. 이게 해당 과정입니다. 맞죠? 그럼 1번이 틀렸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아니다. 이 얘기야. 해당 과정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포질입니다. 그 다음 해당 과정은 호기적 조건에서만 일어난다. 산소 필요한 거 아니잖아. 혐기적 조건입니다. 그 다음 피루브산은 혐기적 조건에서 자피루브산까지 만드는데 피루브산이 혐기적 조건에서 아세칠코에이로 전환된다 아니지? 뭐로 전환됩니까? 젖산 젖산 발효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알콜 발효 그러니까 젖산이나 알콜 발효 일으키는 그 에너지원은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NADH2몰을 사용해버립니다. 을그 다음 5번. 한 분자의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 32 ATP를 생산, 생, 생산한다. 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아까 간, 심장, 신장에서는 32 ATP 맞아요. 그나, 뇌나 골격근에서는 30 ATP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 그러니까 6인산으로 되는 반응을 총매하는 효소와 필수인자는 무엇이냐? 답은 1번. 핵소키나제. ATP 소비되고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죠. 그죠? 130 그러는 거 해당 과정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해당 과정. 그러면 지금 이제 20번 문제까지 처부 해당 과정인데 자, 이걸 다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풀수풀 풀, 푸도록 준비를 하시고 자, 해당 과정에 대해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자, 해당 과정이 지금 보시면은 포도당 글루코즈, 글루코스가 보입니다. 이글루코스가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이 단계를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한, 한, 그냥 반응, 그냥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밝혀진 반응이 10단계 반응이 거쳐가지고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자, 여기까지만 왔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단계,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서 구연산회로 다른 말로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구연산회로를 통해 가지고 ATP와 중간산물들 다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이 메카니즘으로 지방산 도 분해되어서 아세틸코에이로 들어오고요 단백질의 각종 아미노산이 분해되어서 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용되는 메카니즘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저 위쪽에 글루코스의 위쪽에 글라이코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글라이코겐으로 합성될 수도 있고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글루코스가 5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리보스 오탄당도 합성하고요, NADPH를 합성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 윤곽이, 자, 여기에 해당 과정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면은, 볼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당 과정에서 지금 방금 설명했는 자, 글루코즈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고, 자, 이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자, 이 경우. 그 다음,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자, 혐기적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아, 혐기적 산화 산화적 과정 호기적 해당 호기적 과정을 거쳐서 최종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그 중간 대사 산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ATP를 잠깐 구조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TP 구조가 이겁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터 에서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데닌 염기고요. 이게 오탄당 리보스 당입니다. 그리고 인산기가 하나, 둘, 세개 결합되어 있는 삼 인산. 이게 ATP입니다. 그다음 인산기가 하나가 더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ADP 아데노신 이 인산 이 ADP. 그다음 또 떨어져 나가면은 AMP. 그 다음 또 분해되면은 다른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자, 이 ATP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방금 얘기한 우리가 해당 과정을, 해당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봅시다. 해당 과정을. 자, 해당 과정. 크게 나눠가지고, 이 10단계 반응을 거쳐서 피루부산까지 진행된다. 그 10단계 반응이 자, 요약했는 부분이 여기고, 이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익히, 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자, 반응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 반응입니다. 보시면은, 자, 첫 단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지금 1, 3, 10. 꼭좀 기억하세요. 얘기가 됐을 겁니다. 자, 첫 단계에서 지금, 핵소키나제가 ATP1몰 소비해서 글루코스 6인산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플락토스 6인산이 ATP1몰 소비되면서 플락토스 162인산이 만들어진데 관여된 효소는 포스포 플락토키나제 포스포 플락토키나제 그다음 아까 얘기는 플라토스162 인산이 알돌라제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하고 다이 하이드록시아세톤 인산 자, 이렇게 알돌라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자, 만들어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그리세르알데하이드3 인산이, 그 다음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넘어가서, 열 번째 단계.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ATP를 만들어내는 단계. 자, 열 번째 단계. 그다 위쪽에서,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계. 일곱 번째 단계에서, 자, 일삼, 그니까 그리세린산, 일삼, 이인산이 그린세린산, 그리세린산 3인산으로 되면서 ATP 1몰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고, 그 위쪽에, 위쪽에, 에, NADH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3인산이, 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가지고 NADH 1몰 만들어주고, 그리세린산 1, 3, 2 인산이 되고, 그 다음 그리세린산 3 인산이 되면서 ATP 나오고, 끝에 가서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PP가 피루부산, 키나제이에서 ATP 만들어지고, 최종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 우리가 꼭좀 기억해, 아, 하자 하는 것이 반응 1, 3, 10. 거기에 추가해서 6, 7. 6, 7. 자, 이거 정도는 아마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 20번 문제까지 다 풀려집니다. 다 풀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 과정 문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